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하소서 내 속에 하늘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새송합 다시 성경 하나님게 양보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